왔다, 왔어, 왔다, 왔어, 진행자 미스터 아닙니다. 오늘은 제주에 있는 한라산 등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백록당 저곳을 보기 위해서 아침 일찍 순탄하게 도착을 했습니다. 도착. 저 문을 통과해서 올라가면 이제 등반이 드디어 통과했습니다. 아, 이렇게 등반을 할수 있는 통과 문을 지났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계단길, 그리고 돌무대기가 아주 많아요. 금방 저를 따라잡고 앞서가는 산행객들이 많이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과 함께 끝까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천사백. 아, 이처럼 곳곳에 눈이 따지 계단 쭉 올라가야 된다. 아 한참이 남다. 고지 천오0 고지를 지금 음, 가고 있습니다. 아 곳곳에 어제 비가 왔습니다 불구하고 이렇게 눈이 있습니다. 눈이 근데 지금 등산로에는 돌 돌멩이인데 많이 녹았어요. 근데 옆에는 아직 눈이 있습니다 계속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뭔가 산 밑에만 보이는데 꼭대기가 뭔가 보입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네요 자 현재 위치 백록단까지는 1시간 30분 아, 진달래 대피소까지는 12분 정도 남았습니다. 아, 지나온 길이고 바로 앞에 이 길을 다시 올라 고사막지대 해발 1700 고지 지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한200 이상 남았으니까 한 40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거지가 바로 저기 있 올라 고 보자. 다도가가 됩니다. 고하시기 바랍니다. 저 저기 내가 한번 찍어드리겠다 아 슬라산 민록담을 등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끝까지 봐주신 애청자 여러분, 고맙습니다. 즐거운 시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